엉덩이 마사지는 대개는 엉덩이 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중둔근이라고 하는 이 엉덩이에서 윗부분을 풀어주실 거예요. 아랫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둔근이라고 해서 스트레칭으로 많이 풀리지만 이 윗부분은 중둔근이라고 해서 스트레칭으로는 잘 풀리지 않는 근육이거든요. 이 근육이 굉장히 딱딱해 해지면서 약해져서 다리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운동 범위도 안 나올 뿐더러 이 부분이 환도가 아프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되게 많죠 이 부분을 마사지를 해서 이완시켜주시면 다리를 걸을 때 굉장히 가볍게 걸으실 수가 있어요 지금 풀어보겠습니다 밸런스 포스처는 바디바 두개를 위치시키시고요 중간에 구멍 하나가 놓일 수 있도록 좁게 위치시키죠 제가 지금 밸런스 포스처 바디바를 끝 쪽에다가 놨거든요 끝 쪽에다 놔도 되고 중간에다 놔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바디바 위에 올라 앉으셔서 손으로 바닥을 뒤를 짚으시고요 중둔근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바디바에 위치시켜 주실 거예요 좀더 밑으로 내려오시고 그러면 꼬리뼈가 바디바 사이로 들어가게 됩니다. 그 상태에서 무릎을 옆으로 이렇게 벌려주세요. 발은 골반 넓이가 아니라 넓게 벌리셔야 되세요. 다리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해서 굴려주세요. 제자리 다시 왼쪽으로 굴려주시고 앤 제자리 얼마큼 굴리냐 굴릴 수 있는 최대한 굴려주시면 됩니다 요 부분이 지금 꾹 눌리는 게 보이실 거예요 앤 제자리 요 부분이 이렇게 꾹 눌리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? 제자리 왼쪽 앤 제자리에서 왔다갔다 하면서 점점점점 점점 미끄러져 내려가셔도 괜찮으세요 그래서 굴려주시고 대개는 운동하시는 분들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세요 젊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상태에서 하는게 아니라 다리를 이렇게 위로 올려서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신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굴려 줘요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손에 하중도 많이 갈 뿐더러 밸런스 잡기가 어머님들은 힘드세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때 하시고요 처음에는 다리를 이렇게 벌려서 왔다 갔다 해 주시고 왔다 갔다 해 주십니다 특히 밸런스 포스처에서 할 때는 본인이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내가 하면서 어느 부분이 아프지? 어느 부분이 좀더 마사지 됐으면 좋겠지? 라는 부분을 찾아가면서 하셔야 되세요 딱 앉아서 왔다 갔다 했는데 어난안 아파 그러면 조금 더 밑으로 내려와 보시고 조금 더 밑으로 내려와서 왔다 갔다 해 보시고 하셔서 아픈 부분을 찾아서 그 부분을 시원하게 마사지해 주십니다. 밸런스 포스처 하실 때 주의하실 사항이 아픈 거 참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참으시게 되면 다른 부분에 힘이 들어가면서 몸이 오히려 경직이 되세요. 그래서 아프면서 시원하고 아프면서 시원한 곳까지 해주십니다. 예, 내려오시고 중등근은 마사지해 본 경험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. 특히나 밸런스 포스처 위에서 하면 좀 깊게 마사지가 되기 때문에 시원한 감도 느낄 수 있지만 약간 아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. 이번에 배울 동작은 골반 마사지예요. 골반 마사지라고 하는 거는 골반에 여기 꼬리뼈 부분 있죠. 꼬리뼈 부분을 마사지를 할게요.